쌀이 앉아, 앉아, 쌀이 앉아.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. 어떻게 이렇게 잘해? 쌀이 손, 손에 계속 움직여주면 음. 이제 오지 말라고, 음. 이제 하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딱 올릴 거랬어. 손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. 손손손 손, 응. 손을 어, 올려오지 어? 뭐야? 올라오지. 이러면 이때 손을 어. 이렇게 이렇 어. 그럼 이제 손을 하기 시작할 때 시작한대. 그래서.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? 응 음. 이제 싫어해 어? 손을 올렸지? 아손 올린거지구나 이래서 줍니다 오~~ 이래서 줍니다 오~~ 와~~ 그치? 어이러면돼 손! 안 아니 안 안되네? <웃음> 너무 성급한 한 다섯번 둬야 될것 같아 응 아. 손! 음~~ 그렇지. 와 세번 했는지 주네. 점점 주게 짧아. 한열한것 같은데. <웃음> 손, 손, 와 손. 와. 손. 와. 멋지다, 쌀이. 손. 안녕, 하세요 그렇지. 이제 업디려는 이렇게 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고개를 엎드려. 지지지어요 그럼 이 이 엎드려까지 한 방에 할수 있어.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아니지, 앉아. 손, 엎드려. 엎드려. 아니지, 앉아. 손, 엎드려.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이렇게 다리를 쭉펼 때까지 내렸다가 주면 돼. 손 <웃음> <웃음> 손, 손, 그렇지. 됐어. 이제 코를 해볼게요. 코. 으악! 라리는 코 바로하겠다. 단단빵. 이거 봐, 선봐손 <웃음> 어쩔지 모르네. <몰라>. 손. <웃음> 어떻게 <어떡해>,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고생했어요. 우리 아기까지에요 우리 끝일게요. 안녕